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? 완전 꿀잼이 거짓말 안하고 진짜 꿀잼이야. 아 여기 내려가볼까? 떨어지면 죽을 것 같아 느낌이. 어. 아 돌겠네. 야 그만 좀 빙글빙글 돌아. 볼 수가 없잖아. 볼 수가 없잖아. 이야. 우와. 대단한 걸. 와이거 어지럽다 야. 아 그래도 화면은 깔끔하게 보도록 합시다 우리. 하하 <웃음> 죽어라 <웃음> 잠깐만 원래 로딩이 있었나? <웃음>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? 완전 꿀잼이 거짓말 안하고 진짜 꿀잼이야 일단 무기가 없다 보니까 그렇지. 이제 이거를 내리고 기억이 난다 기억이 나 한번 울어주고 아 그때 그맛아 뭐예요 나 안죽고 왔어요 뭐야 나 안죽고 왔어요 개몽 먹어야 인형이 이제 활성화 되는 거죠 <목소리> 이 조작이 이게 순탄치는 않아요 플스 원 조작감을 가진 것 같아 되게 좋은 조작감은 아니라서 여기가 어디였지 좀좀 좀 바뀌었나 바뀐 거야 뭐야 이거 이런 길이 있었나 이게 살짝 살짝 좀 만진 것 같아 뭐람? 와리젠데이어 돌아버리겠네 아 얘구나 나름 쇼컷 얘가 원래 올라가는 길이고 여기가 그 오... 어? 어? 어? 뭐야? 오고가 아니네? 왜 사냥꾼이 있어 이거? 아! 뭐야! <웃음> 맵으로 나가버렸어 아! <웃음> 싸울거면 저기서 싸웠어야 되는데 얘피 회복했겠지? 당연하지마 좋아 아 가야 할게 있어. 아 이것도 로딩이야? 얘들아 수열팩 주면 안되니? 또수열팩녹가다 해야되냐? 여기까지 와서 <웃음> 불본 단점 중에 하나 그거예요 다크솔 같은 경우는 퍼터풀만안아도 충전이 되는데 이건 아니죠 원작이랑 많이 다르냐고요? 예좀 달라요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닌 아닌 길인데 다르긴 하죠 에이 끔찍 아한번 맞으니까 벗어날 수가 없네 어 뭐야 여기서 바꾸는 거야? 인벤토리에서 바꾸는 거였어? Somebody 아 맞아요. 이거 원래 안 열립니다. 에드닝 출시되면은 다크소울은 보내주실 건가요? 어... 글쎄요. 보내줄 건내 진작에 삭제를 했겠지? 근데 저는 아마 프롬게임은 삭제는 안할것 같아요. 가끔씩 그 별미? 질릴 때 내가 다시 돌아가겠지. 뭐지? <웃음> 뭐, 뭐야? 아니 중소당했잖아. <웃음> 이거 살살 내려갑시다. 아무것도 안 누를게요. 아이씨 잠깐만 내 이동하는데 이렇게 불안하냐 이거 설마 또 <웃음> 위로 올라가면 승천하고 아래로 내려가면 낙사합니다 이동할 때 오호 너무 게임인걸 옳지 와, 저 독립이니, 설마? 에, 너무 심하지 않니, 이거는? 잠깐만, 아, 진짜야? 아, 진짜네. 맵을 아예 새로 만들었네, 씨. 여긴 어디야, 또? 에, 이거 살짝, 살짝 좀 그런데? 좀 역한데? <웃음> 와, 뭔 등불이 여기 있냐. 순수하게 독립을 좋아하는 조, 제작자. 아, 여기 내려가 볼까? 떨어지면 죽을 것 같아, 느낌이. 어, 궁금증 해결. <웃음> <웃음> 빠진다고요? 거기도 빠져? 아니 대체 불사자들은 배, 뭐 뭐예요 대체? 수영하는 방법을 왜왜안 익히는 거야? 갑옷을 입어서 헤암을 못 친다고요? 그러면은 점프도 되면 안 되죠 따지고 보면은 점프도 안 돼야 되는 거 아니야? 의도된 거면 어쩔 수 없지 뭐야 <웃음> 이거 한번만 굴러오는건데? 여기까지 구현해놨네 충실한거 보소 도끼 혼자 쓰려고 도끼를 안파는거였어 잠깐만 잠깐만 나 키안해놨어 이거 기껏 오르골 가져왔는데 <웃음> 잠깐만 기다려봐 좋아 오 우 오, <웃음> 생각보다 난이도가 좀 있어요. 와. 자, 잠깐만, 자, 용좀 자, 자. 자, 이하 자, 네 어, 됐다, 됐다, 됐다, 됐다. 가십시오, 신부님. 후. 음... 얘한테 얻는거네